아, 천일입니다 음. 오늘은 금일이에요 그 오늘 어, 양력으로는 3월 17일이고 음력으로는 2월 24일 갑술일, 갑술일이에요 어, 지금 시간이 5시 50분, 아침, 새벽 <웃음> 어떻게, 자주 잤어요? 어, 좋은 건 죽으셨나 모르겠네. <웃음> <웃음> 아, 변함없이, 이 천일은 방금 실명 있전에 인사 올리고, 응? 응. 인사 올리고, 내 어. 네, 천일이 얘기하듯이 바꿔발라고. 천일이 생각해보니까 바꿔봐 하는 길은 뭐가 있겠어 바꿔봐 하고 눈은 이연 불어야 되고 그러니까 에, 여러분들이랑 어, 잠시 얘기라도 해서 어, 들려드릴 수 있으면 그게 바꿔봐 하는 거니까 아, 아셨죠 <웃음> 자 오늘 얘기는 천일이 글자를 그렇게 정하려고 한 나쁜 무당, 더 나쁜 무당, 개싸가지 무당. 그런 식으로 이제 정할까? 하고, 예. 어, 요 어, 오늘 영상, 전편 영상, 어, 그거에 이은 비하인드 스토리 정도를 이해를 하면은 오늘 영상은 맞을 것 같아요. 어, 이 영상 전편에 천일의 글자를, 아, 신이, 어? 신이, 아, 천일에게, 천일에게, 어? 길 잃은 아, 애동제자를 아, 보내주셨다 하는 그런 제목으로 이제 글자를 뺐었어요. 그의 이야기, 그 이야기에 이은 비하인드 스토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 그 제자 참 얘기를 들으면서, 아직도, 아직도 그런 무당들이 있구나. 하는 그런 참 안타까움이 들어서, 아, 따로 그 얘기만 빼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내리만지는, 그 전편, 영상, 그, 애동 여자를 놓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내리면 이제는 3년, 응? 3년, <웃음> 3년이 됐고, 이런저런 이유로 해가지고 다, 뭐, 내리면 이제 선생님 그 지랄이고 다 떨어져 나가고, 오다가다가 만난 인간들, 응? 보면, 몇명을 보면 다 개싸가지 개무당들이고, 자기 스스로가, 어, 가르쳐주겠다 선생 노릇하겠다 이런 이런 것들이 모두가 그랬다는 거예요 응? 그래서 본인이 그 3년 제자 내림고서 한년 됐는데 기도할 줄도 모르고 어떻게 기도하는 방법도 모르고 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랬다는 거예요 천일이 가기 전에 같이 새벽에 전환해서 오려고 오방기 오방기를 뽑아보라고 그러면서 했는데 오방기가 뭐가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오방기의 뜻도 모르고 그래서 그걸 조곤조곤 천일이 설명을 해줬더니 자기한테 이렇게 설명해주고 알려준 사람이 천일이 처음이래요. 처음이래 3년 동안. 아, 음. 그 조성 사자들은 뭐한나 몰라요. 어? 그런 부당들안 잡아가고. 이 천일의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천일한 데는 누가 찾아와? 유경수 고인이신 유경수사가 무궁화꽃을 들고 찾아오셨는데 응? 천일한때는 그런 무당들한테는 지금 염라대왕이지 찾아갔으면 좋겠어 염라대왕이 그런 개무당 잔무당 응? 그런 응? 있어서는 안될 무당 그런 것들이 아직도 그렇게 설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웃음> 이 내림을 해줬어 응? 내림을 내림을 해줘서 그 제자 일을 가르쳐주고 어쩐 때 굳이 잡혔어 이굳단한테 오라고 해서 굳판에서 일을 시켰어 돈 오만 원 주더래 참나 여기저기 가지고 어? 그냥 어, 내림을 한 제자가 아니고 그냥 구경 온 사람도 그냥 구경 온 사람도 뭐 하면 기름값 하라고 돈을 많는 줘야 돼뭐 하면 그냥 온 사람도 어? 자기 차를 끌고 왔으면 기름값 줘야 돼 근데 하물며 자기가 내림꾼을 한 자기 제자야. 응? 제자가 와서 옆에 이제 속된 말을 씻다 발이 했어. 응? <웃음> 예, 천일 그랬어요. 참, 글쎄, 미친, 미친 거라, 미친 거라 고했네 국당에서 일하는 그 삼촌들의 남자들을 일명 마당세라고도 하는데 그 사람들도 돈 많았어요. 밥 챙겨주고 일하시는 거부터 임무라고 해요그 응? 양반도 돈을마는 줘요 일 인당. 응? 참그 그리고 또뭐 <웃음> 출근하다시피 가가지고서는 전화 안에 옥수 말고 기도했다고 하더라고. 그 기도가 선생이 해야 될 일을 지들이 한 거라는 거야. 근데 선생이 할 일을 지들이 하는 게 아니고 원래 그전 안에 신령이들이 계시고 이러시면 내가 옥수올리고 내기도 하는 거예요. 야그전 그 안에서. 그전 안에서. 근데 그러한 무당이 오시고 있는 신이라는 게 옳은 신이겠냐고. 잡신이고 개신이지. 부신들 앞에 가서지고 백날 옥수공예하고 기도해 무슨 기도가 되겠어? 하나도 안 되는 거예 그죠? 그리고 또 그러나 또나 오다가 누구 만났대 아, 딸은 딸그 저기 만나 한단 소리가 3 5 0 0만원 가져오라고 하더래 내린고대집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너한 달에 천만 원 벌게 해줄게 그 지랄 아들이야 어? 참, 그럼 개무당들이 들렸다니까. 그러면서 뭐 노래방에서 내리꽂 하고, 내리꽂 하고, 노래방에서 좀 만나고, 어쩌고저쩌고 하면 하, 그돈 쉽게 본다. 아 그저 할것 같으면 내리꽂은 뭐하러 하고, 내, 노래방 가, 그냥 노래방 차리지. 그러고 그냥 노래방에서 놀지. 응? 뭐하러 내리고 산다고 삼천, 삼천오백만원 가져라고 하냐고. 그런 갱무당들이 늘렸어요. 응? 저번 영상에 나오는 그 외의 동제자. 이제는 뭐다 털려가지고 돈도 없대. 응? 저들이 그랬다니까요. 내리마지 3년. 그돈 대박이다 그랬어요. 이천일을 찾아오는 제자들이 제일 마지막에 마지막 죽기 전에 천일을 찾아오는데 보통 10년 20년간 무당들이 늘렸는데 너는 그래도 3년 만에 나를 만났어. 넌참 대박이다. 그런 얘기를 해 줬어요. 그런 얘기를. 그런 무당들, 그런 제자들. 어? 저승사자가 다 끌고 지금 청소 좀었으면 좋겠어. 허기는 그런 제자나 중생들이 있으니까, 그런 개무당들이 있으니까, 천일이 어때요? 천일이 돋보이는 거지, 뭐. 그건 있어. 그런 개무당들이 없으면 천일이 돋보일 리가 없지. 맞죠? 어, 맞을 거예요. 아, 전편 영상에 그애동주자한데천리 물었어요. 내 영상, 이 천일의 영상 중에 무엇을 받고, 뭐가 마음에 들더냐, 뭐가 너한테 꽂혔느냐, 하고 물었어요. 풀었더니 그 영상을 얘기하더라고요. 돈 벌려 하면은 무당을 하지 말아라. 그 영상. 그 영상에 자기도 본인 스스로 공감을 하고 본인들 거기에 마음 숨이 모져 있었던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외동자는 뭐예요? 착하잖아 착해 그래도 저는 이제 어리버리라는 그 표현을 해줬는데 응? 어리버리 기본적으로 그렇게 착하고 순진해. 그러니까 맨 어디 가서 이용만 당해. 어? 순진하고 착하니까. 거기에 그랬어? 감사천이 얘기했어요. 그래. 음. 그게, 그 기본이다. 그게 기본이다. 그 기본이다 그랬어요. 응? 기본. 나름, 어, 나이는 있는데, 그니까 한, 얼추 10년. 10년 정도 전부터, 그, 조짐, 제자의 어떤 조짐은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못 알아듣고 내려오다 보니까 주변에 그런 인간들만 꼬이고, 그러다가 3년 전에, 그렇게 내림이라는 걸 했고, 그랬는데, 이제 지금 현실의 상황을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 아무것도 없는 거야. 주변에 있는 것들이라고는 맨, 그때 말로 도움 안 되는 것들. 어? 그런 것만 있고, 자기 처지도 그렇고. 근데 이 애동제자가 이뻤던 게, 또천나또 또, 또 하나가 있었어요. 뭐가 이거니 본인 차를 운전을 하고 어디 돌아다니고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돌아다니고 팍! 할 때마다 무조건, 산만 보이면, 응? 아유, 신랑이,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냥, 자기가 어떻게 할줄 모르니까, 무조건 잘못했다고 하면 필요 없대. 자꾸 그냥, 응? 운전하면서도. 아유, 참. <웃음> 잘했어요. 잘했죠 뭐. 를 잘못했는지는 모르지만, 무조건 잘못했다고. 살려달라고. 어떤 중생, 어떤 제자들은 그렇게 하래도 안 해. 안 해. 그냥 무식해가지고, 그냥 벌렁 자빠져가지고, 세워라, 내워라고 자빠졌지. 없어. 안 해. 근데 그 애동 여자는 그냥, 지나가다 산만 보이면 피는 거야. 그러니까 잘한 거지. 그리고 이제 이, 천일이 그 제자한테 또 해준 얘기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 애동, 아무것도 애동제자고, 아무것도 모르는 제자인데, 뭐, 뭐 누군가가 이래 가르쳐주는 보니까, 뭐, 뭐, 무슨 경도 하고, 무슨 경도 하고, 어쩌고저쩌고, 그 중에 뭐, 옥주경도 하고, 어쩌고저쩌고. 그랬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그 얘기 끝에 선열이 그 얘기를 해 줬어요. 그런 경우는 그런 경우는 유치원생. 유치원생한테 영어 원서 영어 원서를 던져 주고 너 이거 해. 하는 거랑 똑같다 하고 얘기를 해 줬어요. 응? 유치원생 아이들이 영어 원서를 어떻게 봐? 영어 원서라고 해가지고 대학원 교재가 있어요 대학원 교재는 전부 영어 원 가지고 영어든는 책자든 응? 그것까지 그거 뭐하지? 공부한다고 그 이름 하여 우리가 원서라고 그래요 원서 응? 대학원생이 공부해야 될그 책을 유치원생한테 주고 너 이거 해 던져조는 거랑 똑같다니까. 바로 그 얘기에요. 애동제자가 무슨 옥추경이야. 그러면서 그 선생이라는 작자들이 한다는 소리가. 야 이거 하면 있잖아. 귀신도 물리치고 할 수가 있어. <웃음> 참나. <웃음> 아니 올해 굵은 무당도 짬밥이 있는 무당도 국판에서 뒤집어지고 지 자빠져가지고 뒤져나가는 형국인데 귀신, 귀신 때문에 못 이겨서 애기한테데 어? 휙 던져지고 너희가 하면 귀, 그런 것들이 선생지, 선생이라고 선생 선생이라고 자빠졌다니까 그냥 모르면 가만히나 있으면 뭐예요? 중간이나 간다고 중간 쉬운 말로 기역니언 디글 리얼 한글도 못띄고 가나다라도 모르는데 대한대 영어와서 휙 던져놓고 영어로 된 응? 영어로 된 책을 휙 던져놓고서는 야 이거 하면 좋디야. 근데 좋은지 모르냐. 하지만 그걸 이해하고 알아듣고 이게 뭘 어떻게 뭐가 뭔지 똥이지, 오줌이 된장이지, 이를 알아야지. 알지도 못하는 경우 에 던져놓고 하라가면 그게 되냐고. 그런 잔무당, 개무당, 무식한 무당들이 늘렸다니까. 늘렸어요. 그 애동제자가 자기는 이제 불경이 됐든 경이 됐든 이런 우리 무속 경이 됐든 내어질라기에도 안 외워지더라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거야 때때면 외워 지었지 하지만 천일에 늘리겠지만 경은 그게 무슨 뜻인지 알고 얘기를 해줘. 알고 추원을 하고 기원을 해야 흑된 약관에서 받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고 자기 주둥아리만 나발나발나발 나발 나발 한다고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거든. 그러면서 천일이 기본적으로 몇 가지를 뚜루루 풀어가지고 딱 얘기를 해줬어요. 어린 애동제자들도 늘 공부를 해야 되는데, 선생이면, 내가 선생이네. 내가 선생노을 해야 되겠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열심히 해야 되고 더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응? 그게 돼 줘야 된다니까 아셨죠?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 우리 한번 바해 보자고요 그런 개무당 잔무당 싸가지 없는 그런 무당 더안 좋은 무당 이런 것들 전부 다 하늘에서 청소해 가기를 아셨죠? 아셨죠? 기대 한번해자고요 자, 마지막으로. <웃음> 아, 어제, 어제 저번 편 영상에 나오는 외동제자 애동제자, 이 바깥에 이제, 저녁, 저녁을 먹고, 딱 들어오는데, 천일 옆집에, 그, 대감 선생님, 이대감선생님이라 계세요. 근데 그분이, 이분은 이제 제자지만, 법당도 있기까지면 바쁘셔. 사업도 바쁘고, 이다 보니까 바깥일, 제자일이 아니라 바깥일을 많이 하시는 그런 경우인데 같이 밥을 먹고 딱 대문 안에 딱 들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일찍을 인는데 그런 거예요 대충 이제 그 초집이 어, 선생님 집이다, 선생님 집이다 하고 우리 제자들 놀모델 이런 케이스다 하고 거기까지만 설명을 해줬었어요 다른 얘기는안 해주고 근데 늦은 없이 대물에서 딱 들어서려고 하는데 선생님에서 왜막 구역질 나올려고 그래요 이집옆에 선생님이 가르치면서 어? 막 구역질 나올려고 하면 몸이 안 좋은가봐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안 좋다는 것보다 자기 옆집을 쳐다보니까 구역질 막 옆에 우리 이대감 선생님이 몸이 안 좋아 가지고 위암인가 인가위위 대장암인가 아, 걸려서 한동안 고생한 적이 있었어요 지금은 거의 완치돼 가지고 사회생활을 열심히 하시는데 그 조화를 딱 받은 거예요 그래서 참 이러면서 너참 대박이다 응? 그래 맞아 잘 봤어 하고, 이제, 계단 올라왔어요. 올라와서, 이제, 딱, 선생님, 잠깐만, 딱, 선생님에서, 왜? 선생님, 역시, 선생님, 1등 제자 맞으시대요. 하면서, 이 천일을 두고,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게, 1등 제자가 어디 하겠니 하고, 천일이 그 얘기를 해줬어요. 응? 응. <웃음> 천일이들 얘기합니다만, 제자가 오염이 되고, 때가 묻고, 순수하지 않으면, 올바른 점사를 받을 수가 없어요. 응? 신들이 주시는 그 뜻을 받아서 해석을 못해요. 근데, 그 애동제자는 천일한테 툭툭툭 던지면서 딱 알려주, 알려주고 얘기를 하는데 보니까, 다 착착. 맞는 거예요 그러므로 해서 천일이 느끼기를 아, 역시나 네가 착하고 착하고 여저껏 힘들게 살았다고 하지만 네가 순수하고 응? 괜찮은 아이구나 하고 천일이 봤던 거예요 근데 천일이만 봤나? 우리 저, 저 천일 어제 영상 어제 영상 올리면서 뒷부분이 잘려가지고 다안됐는데 정리 마무리가 안됐는데 우리 권리할아버지군호할아버지 누가 나 와가지고 제자들 와가지고 절대 안나서요 안나서 전 안에 이제 할머니만 할머니만 탁 나서시고 할아버지 나서시고 그러시지 권리할아버지와군호할아버지는 계신지도 모를 정도로 가만히 계세요 그런 분들이 그냥 어제 그 애동 왔다고 응? 애동 어디가 이뻐가지고 어디가 좋으셔서 그랬나 모르겠지만 막 나서셔가지고 춤 가르쳐줘 그냥 붙잡고 인사시켜 쓰담쓰담 쓰담 해줘 그러니까 천일이 대박이라고 했던 거예요 <웃음> 그래서 천일이 그 제자한테 그랬어요 야너는 진짜 너도 대박인 게그 사정을 얘기를 해주면서 어? 개싸가지라고 도안 쫓겨나면 다행인데 야, 어떻게 권립할아버지나 군노할아버지가 이렇게 도 이뻐하냐. <웃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절간에 가서도 새우젓 얻어먹는다그랬죠왜 어떻게 얻어먹어? 이쁜 짓하고 지가 잘하냐. 속담에 그렇게 있어요. 그 지할 탓이다 하는 얘기가 나오면서 저만 잘하면 절간에 가서도 새우젓을 얻어먹는다 하는 그런 속담. <웃음> 아셨죠? 언젠가 어느 영상이 전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개무당을 만나는 것도 네 복이다 어? 잘못된 무당을 만나서 돈, 돈을 돈다 날려버리고 몸 망쳐 돈 망쳐 이것도 네 복이다 그랬어요 좋은 무당을 만나는 것도 복이지만 나쁜 무당을 만나는 것도 뭐예요? 네 복이요 복이 지지리도 없으니까 다 털어먹는 거지 어? 알거지되고 아, 그리고 또 하나 아그 외동주자가 만났던 사람들 중에는 뭐한 번, 두 번, 세번 털어먹은 제자기를 가다가 엎어먹고 안 하겠다 그래서 다시 할수 없이 안 하니까 지게 죽겠으니까 다시 간다 이런 그 무당들, 제자들이 만났다 만났다 하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들이 가르쳐줄 때 내가 얼랄랄라 어, 내가 가르쳐줄게 그랬다고 하더구만. 그 얘기 때도 천일이거 이런 얘기를 해줬어요. 여러분들 누차 얘기입니다만, 우리 컵이 있어요, 접시가 있어. 이걸 놓쳐서 깨버렸어. 깼다가 다시 붙여. 그랬을 때 그게 원래 것 같이 깨끗하게 되냐고요. 안 된다고 흔적은 남아요 그 다음에 또깨 다시 붙여 결국은 그 처음에 순수하고 깨끗했던 그릇과 접시가 어떻게 돼요 덕지덕지 덕지 완전히 그냥 돼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강력번도 돼지번도 갖다 붙여도 안 되는 거예요 아직, 제자의 길을 여의 땅 하고 안간 사람들은, 아직 이제, 발동도 안 걸은 사람들은 괜찮아요. 그나마. 그나마. 근데, 내림이라는 구을 하고, 내림 굿을 하고, 정식 제자가 돼가지고 여의 땅 하고 갔을 때, 가다가 뒤집었다 다시 가고, 뒤집었다 다시 가고, 이지을 했을 때, 그 제자가, 옳은 제자로서, 힘들께 이쁨 받고 사랑받고 갈 수가 있겠느냐 했을 때는 놉니다. 놉, 응? 응?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왜? 천일같이 울고 깨 20여 년을 갔다가한 번도 뒷받고 없이 그냥 앞만 보고 걸어온 제자와 그런 제자가 같을 수는 없잖아. 절대 같을 수는 없는 거예요. 하늘에서 신령님들께서 뭐, 갈 데가 없어서 천이란 데, 유경수 여사가 화초 들고 오고, 옥강사제님이 찾아오고, 여왕 대신 찾아오고 그러겠어요? 아니라고. 이 천이란 데는 그렇게 찾아오고, 천이를 위해줄만 하니까, 그렇게 오시는 거예요. 연어 제자들은 절, 절이, 정리 장담해 드릴게요. 연어자들은 자닥, 자다, 자다가 열 번, 백 번, 천 번을 자닥게 해놔도 천일같이 신령이들께서 위함을 못 받아요. 못 받아. 천일, 저기, 하늘에서 인정도 못 받고. 아셨죠? 여러분, 개무당, 응? 어? 개무당, 싸가지 없는 무당, 참무당 절대 만나지 마요 에? 아셨죠? 그마그런무다 만나면 본인도 손해고 본인도 아웃이야 응? 그 저래, 첫, 이, 저, 첫인이 얘기했을 텐데 부처님 말씀 중에 그 얘기가 나와 있어요 뭐가 있어? 저기 개중, 땡중 응? 중노릇을 제대로 못하는 그런 중들 그런 중들한테 공약을 하는 그 중생들 너희들도 죄가 있다, 너희들도 나쁘다, 너희들도 이 업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중일하게 전부 얼굴 스님이 안녕하이오 이게 아니라는 거지. 내가 공양을 하고 시주를 하고 어쩌고 하더라도 누구 어떤 중한데 올바른 중한데 해야만이 그그 그 자체가 공덕이 되는 거예요 중이라고 전부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게 처님말씀에 그게 있어요 아셨죠? 오늘 이런 얘기까지 대무당을 만나는 것도 잔무당을 만나서 내가 홀랑 털려도 뭐라고? 푸닌들보 무슨 보? 지지리 부 아셨죠? <웃음>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좋은날들 보내세요. 오늘 금요일이니까 잘 보내시고 여기까지입니다.